The kingdom is not safe. 박봉씨는 아래로 오마이걸을, 오마이걸을 <웃음>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경연 때다 우리를 꼴찌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한번 보여주고 싶어 우리가 어. 얼마나 아, 강한 지이들이 어? 무서운데 진짜. 알려줘야 지뭐 저희 무대를 보고 진짜 오마이걸스럽다 또는 어? 러블리즈가 생각이 안나이 무대로 커버 무대라는 걸 잊을 정도로 새로운 컨셉을 완벽하게 소화해 준 팀입니다 컴백 전쟁 킹덤 진짜 1위네요